언제 누가 샀어? 없다. 야. 언제? 아니, 이제 이거 켜. 예약. 아? 몇지 아, 그래? 샀어구나 언제? 이라감이 했지? 어. 뭐 했지? 어. <웃음> <웃음> 야. 야, 살 보여. <웃음> 아, 그냥 그 h e s go to there at the w o w what we can b <웃음> 가 요즘 요리가 좋아. Something by make a food cooking every day. 안녕하세요. 오늘 어, 여기 마이크 있어요. 이게 테스트 영상인데 영상 잘 나올지 모르겠네. 여기가 여기 집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항상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다 뭐가. 입구는 항상 막혀 있어요. 한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는 항상 손소독제가 이렇게 비치돼 있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온다. <웃음> 맞아. 아. 이제 단항에도 확진자가 6명 정도. 아, 진짜 날씨 진짜 천히 첨첨... 이거 덥다. 어? 여기가 그래, 여기가 여기 폐업했나보네. 어. I changed my mind. <웃음> 아, 덥다. 빨리 가. 어선클라스도 아, 가봐야 돼. 어선클라스 아, 없다. 야! 오빠도 맨날 모자 쓰고 다녔는데 어? 오늘 모자. 오빠 타고? 왜 모자 안 써? 그러니까. 어. 어? <웃음> 나도 모르겠다. <웃음> 오랜만에 나. 오. 어. 오랜만에 쇼핑 나가고 있어요. 사실 집에 집 밖을 안 나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음식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사러 가보려고. 아빠 뭐 어느 뭐 먹고 싶어? 얼리 갔다 만들어 줄까? <웃음> 너왜 그러니? <웃음> 김치찜. 마리오. 아 근데 저번에 김치 맛있던데? 여기가 이제 평일 단항 분위기에요 지금 오늘 월요일이고. 아이고. 덥고 덥고. 힘도힘 고. 덥고 덥고. 맞아? 덥고 덥고 글쎄 나도 모르겠다. 아, 열긴 열었는데, 테이크아웃. 음, 캔나더, 이더 인사이. 아, 삼천만 동. 확실해? 네. <웃음> 이제 앞에 좀 보여드릴까요? 아, 더워. 야, 그래도 여긴 그늘이네. 오, 저거 망고 진짜 맛있겠다. 아보카도 진짜 망고, 망고. 망고랑 아보카도. 야, 야, 야 아보카도도 엄청 커, 이거. 봉무이? <웃음> 봉남? 아, 이거는? 남남. 야, 근데 저거 진짜 맛있겠다. 뭐야 저거? 아 저것 또 인포메이션이야? 여기서 지금 못 먹어, 라이트? Right? 아아맞아 맞아. 아, 아, 아, 원래 여기 못 꽂잖아. 저희가 가 원래 캔나버 저희가 막 채워 있고 막. 에어컨 빵빵 걸어가자. 너 에어컨 빵빵은 어떻게 알았냐? 너 가이드 할때그안 거야? 아아 언니, 오빠! 마사지! 빵빵! 서비스! 아, 진짜 웃긴다. 아, 진짜 에어컨 빵빵. 여기가 이제 어그 마트에 입장하기 전에 선소국제. 오, 여기 롯데, 롯데리아도 닫았네? 롯데리아. 롯데리아도 클로즈였어. 부담했다. 아, 아, 근데 썸타임 더 피플 나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때려. 나, 때려. <웃음> Look like a, 때려. 아, 때려. 왜? 루블라이가 때려. 야. 왜나 때려? 너무 아파. 와, 여기 이거 없네. 이거? 원래 여기 먹는 곳이잖아. 야, 쓰리 타임했어, 쓰리 타임. 저3에 3일에 에3 4천동까지 했었어. 에 4일에 4일에 4일에 4 양배추가, 키로당 6,800송. 이게 한 1kg 되나? 리아, 이거 하나 살까? 집에 이거 하나 있긴 해. 이거 가더 세이브 더, 오케이? 오이다, 오이. 오이 사자, 오이. 스모그이가더 싸네? 아, 어, 맞아. 스몰오이 살까? 그멍에 사자, 그냥. 어, 고추장, 고추장. 어, 그냥 쉽게, 쉽게, 쉽게 먹어. 쉽게 먹어. 쉽게 먹어. 음. 한개더 살까? 하나, 하나 더. 이거. <웃음> 고구마 안 먹지 맛있는데 근데 여기는 토마토도 진짜 싸. 이로 한 개가 만 동, 만 삼천 동. 그럼 이거 하나가 육백 원, 육백 어, 튤립이네? 어, 튤립 너다 얼마야? 오만 동. 오만 동? 네. 어 이것도 이쁘다 이거 안 이뻐 5 3 0 0 0오 어, 이거 이쁘다 안 이뻐 나는 이거 왜 이렇게 이쁘지? 뭔가 패턴이 내 맘에 오 어, 여기 장미도 있네 핑크 장미도 있다 장미도 비슷데 장미 얼만데? 12만도? 이거 있 이건 장미 아니잖아 두부? 두부 여기 있잖아 아. 이거 오빠가 좋아해 아야 그건 직업회사다 나중에 어, 어 그거 이 얼통 불떼기래 어? 이거 밖에서 나하고 올게요 자기야 어디 있어? 아, 알로. 와, 오늘도 네비 너무 아막비 내리 아, 다내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채소값으로 싹다 들어가 버렸구만. 어, 과자좀 골라주세요 과자? 아, 응 네? 스낵 스냅. 저는 스낵들을 따로 가보겠습니다 음, 여기 있다 이게 보통 스낵이 보면 은4 0 0 0 0 0 0 동. 이거 하나 200원 근데 이제 도리토스 이런거죠 비싸지. 그래서 살 때는 어, 베트남 과자를 사야돼요 음, 이거 맛있다 이게 4,500원 이것도 맛있지 이것도 맛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맛은데 이런 검은콩, 아몬드, 후유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이게 좀 건강한 음식이라고 알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임신부도 들 많이 먹더라고요 우리도 카에 저기있어 아, 여기있다 야! 왜 그렇게 많이 사와? 하루에 하나씩 진짜 하루 하나씩? 두개씩 아니 다 하루에 <웃음> 한번만 사줘 많이 먹어서 안 좋아하지 맞아 아자이음 그거 맛있겠네 한만동 안돼 그냥 가서 그거 먹자 어 김치도 있다 김치 키로당 7만6천동 음. 이거는 겉절인가봐 5만9천동 여기 어, 이것도 맛있겠다 장아찌도 있고 닭발도 있네 그냥 이거 세워보고 이거 만들어서 좀힘드는데 몰라 사사사 연어같은 경우에 좀 비싸 14만원 7천원 <웃음> 오징어도 이렇게 있어요 음, 오징어는 쌍봉가 5천원이에요 낚시같은 것도 있네 4만원 음. 오 여기 개구리도 있어요 집에 닭고기가 많아가지고 나시고. 이거 사면 되겠네 이거 샀어? 샀어 두개 샀어 두개? 그 김치찜 만들어놨어요 아무 상관없어 아니야? 이게 소고기 다진건데 5만동 2500원 몇그램이야아 260g 여긴 그래도 고기를 냉장으로 보관해서 생각보다 신선해 이런것도 있네 사돌박이 같은것도 샤브샤브용인가? 목떡아 목돕? 목돕? 아 이거 뭐야? 이거 언제 누가 샀어? 어? 야 이거 비싸잖아 얼마야? 6만동 어, 6만동이야? 3 0원어 그래? 야 그러면 하나 더 사야지 비싸먹0비싸오 어, 이거 3,500원 이거 1,500원 밖에 안하는거야? 어 하나 더 사! 우리 엄마 사 야! 공주 뭐 사게 엄마 사이다 이가 사와! 아 진짜? 물고기 머린데? 아, 나 메카.. 습? 응! 자! 진짜 웃긴다 이거가 너 머리만 파는 거야 머리만 참치인가? 나올까 호이? 두 개나 샀어? 응, 이거가 여전 응, 맞아 말고. 오, 이거 만두 사고싶은데 신나 이것도 빠네와 맛있겠다 뭐요? 하지만 나못 먹어 왜? 네? 탈빼! 탈빼! 좀 탈빼! <웃음> 이거 하나 사와 치즈로사 왜? 스파이징한테 좋아해 이제 사와 야 안돼 스파이시빼 안돼 누가 돈? 도... 빨리 타자 마스크 써 리아 빨리 써 여기 나왔으니까 마스크 쓰고 자랑해 우리 공주 와, 여기 원래 투어리스트도 좋은데, 없네, 이제. <목소리> 괜찮아, 거 사. 사서 너 이거, 거 또, 또 이거, 어차피 7만 안 하잖아.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만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2만 5천동인데? 아, 2만? 이리 와봐 아이2만이2 22만동? 이거가 2만, 2만. 여기있다 토탈이 얼마야? 오, 73만 5천원. 야, 이거 한국 사면 진짜 5만원 넘는다. 만 5만 잠만. m 이게 시저 없어? 오이 c o m n o 리! 야 이거 한개 과자 여섯 개살수 있어. 자, <목소리도> 털다가맞 <따야죠. 목소리도> <냥냥. 목소리도> 어? 어, 응. <목소리도> 아 진짜? ᄒ ᄒ ᄒ n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이만도? 이만이제도 이만도? 이도 이만도? 이 이만도? 이만도? 이만 이만도? 도만이도이 다 아, 더러워 진짜 똥얘기 진짜 야와 이래 말하이 원래는 또하이야와 이래 말이다다옐로우야 아니야 나 옐로우지 응. 그거 무슨 옐로우야 미안 너무 더러워 잠깐만 <웃음> <웃음> 아, 아이 원어비 더넘 넘버 넘버라. 나가 놀. 집에 도착.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쇼핑 가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세요. Bye.